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서 제가 들어가서 켰는데요. 이 설정창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정하기를 눌러도 이 설정창의 일부는 나옵니다. 일부. 일부는 나오거든요. 자이 일부 중에서 중요한 게또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설정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보면 저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저장 경로는 뭐 블라블라블라 경로를 따라가요. 자, 이 경로는 여러분들이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죠. 중간에 이렇게 말줄임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 버리면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를 이제 바꾸다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고친다 그러면 뭐 이걸 닫았다가 다시 켜라. 이런 말도 한번 있는데. 자, 막 시키는 대로 닫았다가 한번 켤게요. 자, 여기 켰죠 그럼 여기서도 설정이 또 있어요. 설정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활성화가 됐죠? 얘를 눌러요. 그러면 이 위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위치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캣컷을 사용을 하면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외부로 복사를 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게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캣컷을 사용하다가 어,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캣컷을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편집이 끝나지 않는 파일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면 이 파일이 확장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놨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캣컷은 그런 기능이 없고 그리고 세이브도 오토로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놨느냐 하면 이거 절대로 지우면 안 되죠. 편집이 끝나기 전까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걸 열 수가 있고 내가 이 파일을 혹시나 몰라서 복제를 해놔야겠다. 그러면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얘를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옮겨올 수 있어요. 얘를 열어보면 뭐 무슨 파일인지 구분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캐컷을 열고 편집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백업이 필요하면 여기 들어가셔라. 네,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시라고 돼있어 캐시. 자, 여기 보시면 캐시가 자동 삭제가 기본으로 돼있을 건데 파일이 지금 3.61기가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캐시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조금은 켜놔야 됩니다. 자유래요. 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과에 가시면 프록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두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두개 개념이 자 뭐냐 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캐시라는 거는요이 캡컷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여기다가 전환 효과를 하나 넣고 싶다. 자, 그러고 편집 효과를 뭔가 넣고 싶다. 오디오를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캡컷을 설치할 때다 내장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것들은 여기 이렇게 내려받기 다운로드 버튼이 돼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 버튼이 한번돼 있으면 요 효과를 그 순간 캡컷 서버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쓸 때는 좀 빠르게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지금 보면 제가 안 쓰고 있는 효과들은 전부다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한 번씩 쓱쓱쓱 치면 얘를 그 순간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치면 어,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아예 못 씁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뭐 필터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내 컴퓨터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포스터 테두리라고 위에 있잖아요 그죠? 한번 건드려야 그때부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에 저장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용량이냐 저장 위치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캐컷에서는 전부 다 어디다 보관을 한다 캐시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 용량이 아까보다 더 늘어났죠? 지금 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자 지우겠다. 의도적으로 지우겠다. 저는 이제 자동 캐시 삭제를 해놨거든요. 근데 얘를 아예 캐시 파일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용량은 점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컴퓨터에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 캐시 삭제 캐시를 해놓으시는 게좀 좋고, 만약에 진짜 얘를 지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번 휴지통을 눌러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떤 편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티커 편집효과 기타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다운로드 합니다라고 돼 있죠. 자, 확인을 눌러 줘요. 그러면 3기가에 달하는 3.6기가에 달하는 내 컴퓨터에 저장됐던 캐시들이 캡컷 서버로부터 미리 받아 놨던 캐시들을 싹다 얘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하 마치 공장 초기화하고 비슷한 상태가 돼 버려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 하시면. 그래서 한번 제가 싹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싹다 지웠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아까 전에 작업하고 있던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전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누르면 전부 다 다운로드 표시가 다표현는데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스쳐볼게요. 네개 정도만. 자, 그리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설정에 가서 확인하시면 지금 거의 10메가 가까이 캐시를 먹고 있죠. 아까 전에 그네 개를 스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런 용량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지간하면 안 지우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자, 그 다음에 성과. 자, 성과에 가시면 또 이것도 어지간하면 다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프록시라는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편집을 할때 내가 촬영했던 소스들을 내 컴퓨터로 옮겨 가지고 이제 편집에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가 뭐 용량이 큰 4K 용량일 수, 영상일 수도 있고 혹은 1080p 영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고사양이 아닌 경우에는 되게 뻐벅거릴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 잘안돼요 뻐벅뻐벅거려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파일을 고용량, 고화질의 파일을 아주 저용량으로 바꿔놓는 게요 프록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록시를 내 컴퓨터에서 어느 디스크, 어느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놓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저는 보통 제 컴퓨터가 C하고 F로 나눠져 있는데 F 이 하드가 평소때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편집할 소스들이 있으면 F에다가 다 넣거든요 사진,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 다 F에다 저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프록시도 같은 폴더로 그냥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이거는 뭐 C로 하든 D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좀 빠른 하드에다가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요거는 언제 쓸수 있느냐 자, 설정이 좀 다른 데 들어가서 한번 더 해야 돼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눌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수정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세부 정보를 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저장입니다. 요거 이름. 파일명 같은 거겠죠? 파일 이름, 저장되는 위치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자료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를 막 시킨 자료들을 이 프로젝트랑 같은 위치로 또 복사를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용량이 막두 배씩 나오게 되잖아요. 내 컴퓨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원래 내가 두었던 장소에 보관하겠다 이게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죠. 이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이 소스 있죠. 이 소스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임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4K다, 그럼 4K에 대한 수치를 인터넷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는 소스보다 얘가 커봐야 의미가 없어요. 화질만 안 좋아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4K로 촬영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4K까지는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 바로 밑단계인 1920x1080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한 단계 낮은 걸로. 저는 보통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용만 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레임 속도도 기본적으로 30 정도로 맞춰 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60으로 했다고 하면 60으로 하면 좀 부드럽게 나오긴 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성과. 이게 중요한데 프록시라는 걸 지금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프록시를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이 만약에 4k였다 1080p였다 좀 용량이 높은 좀큰 거였다 컴퓨터에 무리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한 단계 작고 또한 단계 더 작은 사이즈로 가상의 파일을 내 컴퓨터에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쫙다 전환을 하고 나면 여기서 편집할 때 굉장히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덜 버벅거리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지고 왔으면 여기 프록시 표시가 돼 있잖아요. 프록시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 프록시 파일은 제가 F에 저장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제 컴퓨터의 F로 넘어가 버리면 자요런 것들이 프록시 파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 원래 이 영상은요 지금 용량이 20메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자세히 한번 눌러볼게요. 크기가 960에 540으로 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속률도 되게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컴퓨터에 무리가 안주는 정도로 얘를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은 제가 어디에 넣었냐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얘를 넣어놨거든요.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면 이거 원본 파일이죠. 원본은 보세요. 44메가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크기가 4K 영상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록시 없이 만약에 그냥 편집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하면서 여기서 막 편집을 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뻐벅거려져요. 그래서 무조건 이 프록시는 켜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는 720보다 540이 더 낫기는 하죠. 물론 720이 화질이 약간 더 좋기는 한데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540으로 맞춰놓고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편집을 하다보면 뻐벅거리는 일이 있어요. 뻐벅거린다는 말은 글자를 입력하는데 글자의 입력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오톨자, 오탈자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뭔가 움직일 때 약간 미적미적거린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프록시는 무조건 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 파일은요 내가 지우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편집을 싹다 해놓고 내보내기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원본도 지워주시는데 프록시 파일도 폴더에 가서 직접 지워주시거나 아까 F였죠? 여기서 직접 싸그리 삭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캐컷으로 가서 여기 수정하기 들어가면 프록시 부분에 어, 확인했죠? 쓰겠다 돼있죠 자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록시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체커 편집을 끄시고 여기 설정에 가서 성과 여기 프록시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날립니다. 자 얘를 날리면 텅텅 비었죠. 자이 상태에서 F 폴더를 보시면 텅텅 비었죠. 요렇게 지울 수는 있어요. 자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두번째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어떤 세팅 부분이었어요. 자그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당장은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글자를 입력을 하면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글자를 내가 뭐 복사를 해서 붙여서 또 쓰든 새로 쓰든 상관없어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글자 수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까지 넣었는데. 제일 마지막 글자가 입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정자가 표현 안돼 있죠. 여기는 정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탁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완벽하게 입력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글자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타이핑을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각 금존재해요 그래서 타이핑하실 때는 좀 천천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치시면 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가끔가다가 오류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상의 오류기는 한데요. 이거는 몇번강의에서 설명드렸거든요. 해컷을 쓰다 보면 나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얘가 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타라고 뭐가 떠 있잖아요. 그럼 업데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해보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알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쭉잘 됐는데 갑자기 뭐가 안 돼? 뭔가 자꾸 이상하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를 하면 소리가 안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몇개 만들었던 영상 자체를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컷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하위 호환이 안 돼버립니다. 상위로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로 업데이트된 이 파일을 내가 태컷 지우고 다시 깔아야지 해서 얘를 아까 전에 경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복사하는 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놓고 캐컷을 지우고 다시 깔아요. 베타 버전 말고 정상 버전으로. 그리고 나서 바깥에 복사해놨던 얘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상위 업데이트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하위에서 열수 없다고 캐컷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열수 있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고 해컷의 최신 버전을 계속 쓰고 싶어갖고 얘를 누르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르기 전에 필요하다면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는 백업을 하세요. 반드시. 뭐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면 상관없죠. 뭔가 써보다가 이상하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함부로 업데이트를 하면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화면이 떴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캐컷은 여기에 계정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 로그인 기능은 별 의미는 없어요 로그인을 하고 쓰든 안하고 쓰든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요거는 뭐가 좋은지 뭐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요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삭제를 하고 써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요런 것도 있어요 캐컷을 최초에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캐컷을 돌릴만한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캐컷을 설치를 하고 나면 항상 알려주긴 하는데 혹시나 궁금하다 싶어서 여기를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캐컷이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더 성능 테스트를 얘가 쫙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하시면, 뭐, 이거는 영상 편집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멘트를 뜨시면, 저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교체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캣컷을 모바일 버전도 사용을 하고 있고 PC버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비슷해요. 거의 95% 비슷한데 PC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컷 편집이 있죠. 이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컷 편집하는 거. 이컷 편집하기가 쉽죠. 마우스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업할 때 이렇게 방향키 같은 것도 써가면서 나 다음번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음번에 요 편집점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모바일에서는 손가락으로 막제껴가지고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계로 툭툭툭툭 건너뛰면서 어, 그리고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1프레임씩 막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편하다 그 정도일 뿐이고요 실제로 기능적인 업데이트는 모바일 쪽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PC에서는 안되고 모바일에서 되는 것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에서는 대상 추적,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카메라가 좀 흔들려도 화면에 얼굴을 고정시켜놓고 막 위치를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PC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을 혹시나 지금 동시에 다 이용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게 좀 저, 좋은 것 같아요 컷 편집이나 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쭉 한다 라고 할 때는요 좀긴 영상 만들거나 할 때는 pc 버전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짧은 영상들 쇼컷 쇼폼 이런거 만들 때는 어 모바일 버전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컷 편집이 많은 영상이다 그러면 모바일이 편하 아 PC가 편하고 그냥 컷 편집 몇개 없다 그러면 모바일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때 주력으로 폰을 쓰시면 모바일이 편하죠 파일 안 옮겨도 되니까. 근데 나는 폰으로도 촬영을 하지만 다른 촬영 기기가 있다 하시면 메모리 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PC가 좀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그냥 다 써요. 음,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어, 이 노트북을 늘 들고 다니면서 펼쳐 가지고 작업을 하는게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장소나 이런 제약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편집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편한 작업들 뭐 자막을 입력을 한다든지 컷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pc 에서 좀 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편집을 하고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 내보내기 된 파일을 제 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은 이제 폰으로 그냥 깔짝깔짝 깔짝하면서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폰은 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편집 다 끝난 것들을 유튜브로 올린다든지 릴스를 올린다든지 할 때도 훨씬 더 폰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저는 두 개를 좀 나눠가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일하는 날이 많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을 한다든지 뭔가 컴퓨터를 쓰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하면 그 편집할 거리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폰으로 옮겨 다니고 뭐 그렇게 할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자투리 시간을 다 활용해 갖고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버전을 두 가지를 다쓸수 있으면 그런 장단점도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다양하게 드렸는데 어, 캡컷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내용들을 몰라도요. 캐컷을 쓰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캐컷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오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셔도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알려주거나 열심히 찾았는데도 심지어는 저는 캐컷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해외 개발 사이트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담당자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답변도 빨리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없으면 또 해외 유튜브 찾아보기도 하고 구글 막 검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는 저도 답변을 못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알고 있거나 제가 찾아내거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할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아주 질문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보시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의 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빨리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답변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네? 누구나 해주고 누구나 안 해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저도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저도 답변드려야지 하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면 저는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부탁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됐고 좋았다. 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주변에 영상을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전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윤들닷컴 채널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너도 영상 편집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